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보스인 톨 빅터를 공략하는 영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보러 갈까요?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버격인 영상으로 보러 가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플러피 팬츠가 코치 피클즈를 구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자 수술 도구를 다 갖고 왔습니다 이제 나가라고 하죠 자 이제 콜 빅터가 주인공을 잡으러 온 모습입니다. 자, 드디어 잡혀버린 주인공. 이 정원을 지금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죠. 자, 드론 조종기를 챙기고 나무박스를 옮깁니다. 그리고 발판을 세우고 위로 올라가야 하죠. 야, 이렇게 잡아놓게하고 탈출 도구를 다 주면 어떡해. 자, 이제 드론 3개가 있죠. 이게 몬스터들을 유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내가 뭐라 했어? 모습을 보이지 마. 이렇게 써있네요. 자, 이동합니다. 화살표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주인공. 자, 침을 흘리고 있는 몬스터가 있습니다. 자, 드론 한 대를 유인해서 자, 피해버렸고요 자,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주인공. 자, 또 몬스터가 있습니다. 자 드론 한대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는 주인공 자 화살표 어 이번에는 화살표 방향대로 가죠 오뭐 어떤 방향으로 가도 주인공이 계속 몬스터들을 만납니다 자 이제 문으로 향하는 주인공 근데 이제 신규 보스가 드디어 곧 나타납니다 오 드디어, 긴팔 원숭이 빅터가 나타났죠? 키가 진짜 큽니다. 자, 빨리 도망가야 돼. 야이 친구의 특수 능력이 있죠? 손이 엄청 깁니다. 긴팔 원숭이 뺨 쳐요. 자, 계속해서 도망가는 주인공. 야, 사방에서 손이 오니까 뭐 어디 갈 데가 없어. 자, 오, 위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좀 징그럽네요. 자, 사방에서 오고 있습니다. 근데 꽤나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잡히지 않네요 주인공이 자 계속해서 도망가는 주인공 빨리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오우 어, 손이 뭐 척추처럼 계속 늘어나요 자 왼쪽에서도 오니까 오른쪽으로 피해주고 자 이제 남은 곳은 문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열면 과연 아또 새로운 큰 정원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이 친구를 공략할 방법이 없을까요? 자, 오! 드디어 긴팔 원숭이처럼 등장하는 톨 빅터! 야, 이러면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. 아, 다음번엔 톨 빅터가 아마 잡히거나 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.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? 자, 두 번째 영상은 셀 플레이 타임님의 영상인데요. 공식 챕터 3 트레일러에 나왔던 게임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. 자 이번 게임은 탑사키를 하면 저렇게 계단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죠 지금 바로 남납 리나의 미션을 하는 중입니다 자저 모형 그대로 탑을 쌓으면 이렇게 계단이 올라와요 자, 간발리나 이어서 남납 리나까지 나온 상황이죠 야, 어떻게 남납 리나를 맞출 수가 있지 자 드론이 한 대가 있습니다 오, 이제 또 과연 어떤 새로운 맵이 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자 어, 드론 왜 안오지? 오케이 아이 게임이 좀 답답한 점이 드론이 너무 느려 드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드론 오 계단이 생기는데요? 아 드론으로 또 버튼을 누르면 오 뭐야 오 천장이 내려옵니다 오 뭐지 엘리베이터인가 아저 카드키를 누르게 야 약간 신기한데요 오케이 카드키를 누르니까 오 엄청 엄청 큰 카드키가 하나 있네요 자 이걸 들고 어디론가 가야하는 것 같죠 다시 되돌아갑니다 아, 오, 엄청 크죠? 이걸 누르니까, 어 문이 하나 열리는데, 오! 메인 섹터다! 어 중요한 장소인 것 같아요? 과연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. 오, 메인 섹터로 가는 주인공. 과연 뭐가 있을지. 아, 진짜 아이들의 행방이 어디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. 과연 어디로 잡혀갔을까? 오! 여긴 뭐야? 오 진짜 처음 보는 맵이죠? 오 약간 여기서 스팅어 플린이 나오는건가? 자 철창이 오 뭐야! 아까 왔던 곳인데 새로운 몬스터가 보이죠? 오 공룡같이 생겼는데요? 따라오라는 듯이 어디론가 가는 몬스터 어디로 가는거야? 오 철창이 오! 막혔어 아좀 빨리 가지 아 아깝다 어, 쟤 누구야 진짜 처음 보는데요 오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와 매우 궁금하게 영상 끝이 나네요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오자 세번째 영상은 롭스페이스 님의 영상인데요 야 신규 보스인 이 친구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샤크클리가 이 친구를 물면서 도와주는데 택도 없죠 너무 셉니다 지금 야 동치가 뭐 산만해요 전보조씨 그 이상으로 큽니다 야 저기 우르르까지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샤크클리 귀엽게 물고 있죠 강아지 마냥 야 근데 뭐 타격이 1도 없습니다 약간 고래 보스한테 뉴비가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 오 근데 꽤나 효과가 먹혔네요 다시 작아지는 보스 몬스터 자우루루가 점프하면서 다시 자기 새끼들한테 갑니다 오, 뭐라고 여 목소리가 진짜 RPG 게임 보스 몬스터 같아요 자어 저기 에빌 반반이랑 반발리나까지 있네요 야, 무슨 다른 게임같아 진짜 이분 영상은 자 자동차를 운전해서 GTA를 찍는 주인공 <웃음> 셋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<웃음> 뭐야 뭐야 어? 갑자기 자동차로 반반을 밟아버렸는데요 이게 뭐야 <웃음> 갑자기 뺑소니를 치게 된 주인공 절대 뺑소니는 안됩니다 <웃음> 뭐야 뭐야 갑자기 절규를 하는 반발리나 이게 무슨 상황이죠? <웃음> 뭐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이상해 <웃음> 조개 껍질을 막고 쓰러진 샤크클리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도망가야죠 야 뭐야 이러면서 영상이 끝났는데 약간 너무 병맛인데요 야 <웃음> 아, 오늘 영상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너무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들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